안녕하세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입니다. 오늘은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다섯 번의 영상을 통해 가야금을 연주하는 자세와 기본 수법을 배워보고 홀로알이랑 아리랑 통영계타령도 연주해봤어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야금 실력도 쑥쑥 그야말로 일추월장했는데요. 오늘은 왼손 수법을 익혀 음악을 보다 풍부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가야금을 연주할 때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네, 오른손은 줄을 뜯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고 왼손은 그 소리나는 줄을 안쪽 건너편에서 흔들거나 꺾어서 소리를 꾸며줍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이렇게 왼손이 소리내는 오른손을 따라다니며 항상 함께 다녀요 왼손 모양을 잡아 볼게요 손등이 위를 바라보도록 해주시고 손을 살짝 오므려주세요 그러면 손등이 위로 볼록하게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엄지가 검지 세 번째 마디 절반쯤으로 올라옵니다. 엄지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를 곧게 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약지와 끝의 새끼손가락은 힘을 빼고 중지 옆에 차례로 붙여주는데 일렬로 타닥타닥 붙어있는 모양이 아닌 낮은 계단 모양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제 왼손을 줄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할 때 바른 자세와 방금 만든 왼손 모양을 유지한 채 안쪽 왼편에 6번 줄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려볼게요. 안쪽으로부터 검지와 엄지를 벌린 거리만큼 이 정도 지점이면 좋아요. 팔이 서선으로 줄을 향하고 검지와 중지가 줄에 닿게 됩니다. 어깨와 팔꿈치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줄에 닿는 검지와 중지, 그리고 손목에만 살짝 힘을 주어 왼손이 줄에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는 솟지 않고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서 너무 접히거나 너무 펴져있지 않게 몸이 긴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 좋지 않아요. 왼손 모양도, 왼손을 줄에 올리는 자세도 잘 잡으신 것 같네요. 아까 왼손은 오른손이 연주하는 줄을 따라다닌다고 했었죠? 그 말은 왼손이 줄과 줄 사이를 옮겨 다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줄을 이동할 때에는 왼손을 놓아야 하는 지점을 따라 팔과 상체가 함께 움직여져야 합니다. 줄마다 안쪽의 위치가 다른 만큼 왼손을 놓아야 하는 위치도 바뀌게 되죠. 1번 줄로 올라갈수록 안쪽이 멀어지면서 팔은 더 뻗어지고 상체도 함께 숙여집니다. 반면에 12번 줄로 내려올수록 팔이 가까워지면서 팔꿈치는 접어지고 상체는 곧게 서게 되죠. 왼손 모양은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줄을 따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왼손은 오른손과 동시에 움직여도 괜찮고 오른손이 줄을 뜯은 후에 따라와도 좋습니다 이제 직접 해보겠습니다 4번 줄부터 9번 줄까지 연습해 볼 텐데요 오른손으로 줄을 뜯고 왼손도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자세로 준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가볼까요? 9번 줄부터 4번 줄로 이동합니다. 잘하셨어요 가야금으로 악곡을 연주하다 보면 멀리 있는 줄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해보려고요 왼손이 오른손으로 뜯는 줄을 정확히 따라가도록 집중하면서 옥타브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4번 줄과 9번 줄레를 옥타브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3번씩 연주해 볼거예요 이번엔 5번 줄과 10번 줄의 미 옥타브 연주입니다. 6번 줄과 11번 줄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7번 줄과 12번 줄라 연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에서 음을 꾸며주고 이어주는 모양새를 시김새라고 합니다 시김새는 음을 떨거나 흘러내리고 꺾는 등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가야금으로 시김새를 표현하는 핵심은 왼손으로 줄을 누르고 눌렀던 줄을 푸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깊게 누르느냐 줄을 누르고 풀어주는 동작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또 어떤 동작을 먼저 하느냐가 시금새의 성격을 결정짓고 가야금의 맛과 멋이 되죠. 왼손으로 줄을 누를 때에는 손가락이나 손목의 힘이 아닌 팔의 무게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줄 위에 올려놓은 팔이 조금 무거워졌다. 그래서 그 더해진 무게에 의해 줄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요. 힘이 가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힘을 자연스럽게 팔에서 빼면서 줄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소리를 들어볼까요? 4번줄 레를 뜯었고 왼손으로 눌러줬더니 음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줄을 다시 풀어줬더니 음이 낮아지면서 원래의 음으로 돌아왔네요. 조금 더 줄을 깊게 눌렀다가 풀어볼까요? 아까보다 더 높은 음으로 올라갔다가 원래로 돌아왔네요. 이번엔 여러 번 해볼게요. 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를 반복하면서 마치 물결을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동작을 농현이라고 하고 이 농현은 떠는 음을 만들어냅니다 얕게 흔들어 음을 가늘게 떨고 깊게 흔들어 음을 굵게 떨어 주죠 이 농현을 함께 연습해 볼 거예요 4번 줄 레를 오른손으로 뜯고 왼손으로 흔들어서 농현을 넣어 보겠습니다. 미 음정이 날 만큼의 깊이로 흔들어서 레미, 레미, 레미, 레미, 레미. 물결치듯 들리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팔의 무게로 줄을 눌렀다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세번 합니다. 쉽지 않죠? 연습을 통해서 잘하게 될수 있어요. 다시 한번해 볼게요. 레미, 레미 레미 레미 레미 들리는 소리가 울퉁불퉁하지 않게 고른 물결 모양을 이루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줄을 바꿔볼까요? 9번 줄 레에 용현을 넣어보겠습니다. 세번 해볼게요. 잘하셨어요. 농현은 가야금 연주에서 두루 쓰이는 만큼 어려울 테지만 연습해서 익혀두면 더욱 멋진 가야금 연주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한줄한줄 농현을 넣어가며 각각의 줄이 내는 소리를 들어보고 농현을 얕게도 해봤다가 깊게도 해봤다가 하면서 가야금 소리를 느껴보세요. 마치 음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으면서 가야금이 더욱 좋아질 거예요. 이번엔 꺾는 음을 표현해 볼게요. 꺾는 음은 왼손으로 줄을 눌러 음을 높게 만든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줄을 뜯어 연주한 후 빠르게 왼손을 풀어 원래의 음으로 낮춰주는 식임새입니다. 음이 높은 곳에서 빠르게 뚝 떨어지면서 음이 꺾어지는 듯 하거든요. 들어볼까요? 미리 눌러놓은 줄을 오른손으로 소리를 냄과 동시에 빠르게 돌려놓는 게 핵심입니다. 해볼까요? 7번 줄에 왼손을 얹고 살짝 눌러서 준비해주세요. 반음 정도 높아지도록 살짝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뜯자마자 풀기 한번더 해볼게요. 누르고, 뜯고, 원래 위치로 풀어준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에 여음을 더해볼게요. 여음은 줄을 얕게 흔들며 음을 은은하게 꾸며주는 표현을 말합니다. 꺾어서 본래음으로 돌아온 후 줄을 얕게 흔드는 동작을 연결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잘 보셨어요? 이렇게 꺾는 소리는 여음까지 연결해서 연주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7번 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음을 할때 꺾었던 음보다 높지 않게 아주 얇게 흔들며 은은하게 표현해 주셔야 해요. 눌렀다가 뜯고 바로 여음. 잘하셨어요. 꺾내는 다음에 여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조금 빨리 해 볼까요? 세번 연속해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제 농현과 꺾는 음을 연습곡을 통해서 좀더 연습해 볼게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 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효과 만점 연습곡 선생님의 연주와 악보를 보면서 어떤 곡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보를 보면 이제껏 보지 못했던 기호들이 있어요. 물결 모양과 삿갓 모양이 바로 그 기호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챘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물결 모양 기호는 농현을 나타내고 삿갓 모양의 기호는 꺾내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연습곡에는 레, 솔, 라만 출연하고 있네요. 옥타브 아래소리를 제외하고는 레는 굵게 농현, 라는 꺾어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꺾은 후에 여음까지 연결해 주시는 거 아시죠? 여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악보에 표기하지 않거든요. 짚는 수법과 튕기는 수법 등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잘할수 있을 거예요. 두 마디씩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번씩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1마디와 2마디입니다. 사마디와 사마디입니다. 5마디와 6마디입니다. 7마디, 8마디입니다. 네 마디씩 해볼까요? 역시 세 번씩 하겠습니다. 1마디부터 4마디까지 가겠습니다. 5마디부터 마지막 8마디입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전체 연결해서 가볼까요? 자세는 바르게 해주시고 두번 연속해서 연주하겠습니다. 어느덧 절반을 넘게 달려온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 오늘은 가야금 연주를 더욱 멋스럽고 풍성하게 해주는 왼손 수법과 식임새를 익혀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웠지만 줄 하나로 만들어내는 여러 표현들이 정말 매력적이죠? 알면 알수록 멋과 기품이 있는 우리 음악, 우리 악기 여러분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보고가야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